회사의 일요일에 나왔는데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봉사자들부터 인터뷰를 해 볼까요? 네. 한국어 수업의 코디네이터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Hello everybody. <웃음> 네. 그럼 먼저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My name is Keenan and I'm from Canada and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almost 5 years now. 한국어를 왜 배우게 되셨나요? I started learning Korean 7 years ago. I first came to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and I started learning Korean because it was a very interesting language for me. I think learning Korean obviously is very useful, mm -hmm. right? In daily life. Mm -hmm. yeah. It's a very good organization that helps foreigners, so I think, in my case, I promise to help this organization and other foreigners flourish. Mm -hmm. I promise to help link t c n So thank you for having this interview. Yeah, no problem. Okay, so bye bye. Bye bye. Now w e e going to m e e you in k o e a y school. h e l l Hello. First of all, let me give you a quick introduction. y name is Songchanu. I'm learning k o e a n from Join Us Korea. How did you know about Join Us Korea first? I found out that I was looking for a Korean program. I found out on e e r e s e o r Join Us k e 마음에 들어서 조이너스 코리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업 중과 자신감 안에개 수업을 어떻게... 저는 물론 한국어를 말하면서 틀릴 수도 있고 잘못 발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런 자신의 오류나 틀린 문법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morrow 네, 라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야. 네. 뭐예요? 오늘 일할 때 필요해가지고 마트에서 하나 사왔거든요 아, 돌아가나요나 <놀람> 네. 저희가 한국어 교실을 뭐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저희가 거절당하고 했던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말이 좀 심하게 났던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봉사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 있게 임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만 앞섰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수강하셨던 외국인분들 후기 읽어보니까 진짜 다시 활성화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웬만하면 갈등 잘 조정해가면서 찾아봐요 제가 직원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제가 이 한국어 교실 이런 것들을 너무 장난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자분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요일에 직접 봉사자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진심으로 외국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성실하게 조이너스 코리아 일원으로서 활동에 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예전에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분의 후기를 봤는데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활동들을 더 많은 외국인분들이 참여를 한다면 진짜 좋을 텐데 싶어서 조금 더 열심히 어떻게 한국어 수업을 개선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어쨌거나 함께 해야 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웃음> 그럼 저희 화이팅 한번 외치고 나갈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셋 저기요! 저기요! <웃음> <웃음>